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희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는 영상을 이제 주 2회 아침 화목에 아침 라이브만 올려서 지금 영상 숫자가 적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적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10시 라이브하면서 그동안에 못했던 이야기들 토크 중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좀 바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좀 사정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활동 이렇게 열심히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토크도 하고요. 그리고 다리찍기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사주 이렇게 영상 올리면서 여러분들 시리즈로 하고 계시죠? 6월 30일 날, 6월 30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오후 3시에 같이 저희 요가원에서 어, 함께 다리찢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아래에 오픈 채팅방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주소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네, 어려워하시는 다리찢기 좀더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 좀더 이렇게 극복해 나가시고요, 좀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따가 저녁 10시 라이브 시간에 만나요. 안녕.